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오늘은 크립토닷컴 그 사이트에서 네, MCO 토큰을 CRO 토큰으로 스왑하는 어,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솔직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요 그냥 앱 가가지고 본인 가지고 있는 MCO를 이제 다른 거래소나 가지고 있던 MCO를 그 크립토닷컴 앱으로 보낸 다음에 네, 그냥 CRO 토큰으로 스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거래소 앱을 딱 이제 키면은 이런 네, 화면이 나옵니다. 크립닷컴이 네, 음, 약간 그 현지화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형한글화라든가 아니면 UX나 UI 쪽이 약간 어, 그 유저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뭐 한국이 한국 유저도 그렇고 뭐 외국 유저도 그렇고 약간 UX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 일단 앱을 딱 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mco 시아로 스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63일 남았,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요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mco 토큰은 더 이상 어디에서 뭐 거래되거나 어 자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 어, 아니게 되니까 요거를 기간 내에 스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co 토큰을 시아로 토큰으로 스왑을 하게 되면은 어. MCO 토큰 한 개당 총2 7몇개그 CRO 토큰으로 이제 스왑을 해 줍니다. 그래서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 네, 그 스왑 비율이랑 뭐 각각 어떤 제도들 어,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 그 MCO 스왑 누르면은 그냥 바로 네, 자연스럽게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테이킹하고 있는 입고 있던 MCO 토큰도 바로 어 스왑을 해서 그 c r 로 토콘으로 바꿔서 그 스테이킹을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음. 이제 빗썸에서 네, 펌핑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죠 지금 보시면 원래 c 아로 MCO 스왑이 발표된 이후에 뭐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5천원에서6천원 사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업비트에서는 이제 거래지원 종료 확정이 됐는데 아 역시 예, 가두리 명문 빗썸답게 일단은 유의종목 지정하고 입출금 닫은 다음에 예,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거래지원 종료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입출금 막은 다음에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13,000원까지 찍었어요 뭐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대략적으로 한한 5.9달러, 뭐 6달러 이런 식, 이런 수준이니까 한 7,200원? 예, 7,200원 수준 여기 적정 가격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비썸에서만 아, 트 13,000원 찍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래 최초에 스왑 해주려고 했던 비율대로 하게 되면 은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에요 비썸 그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비썸에서는 지금 이출금이 안 돼요 MCO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썸에 있는 MCO는 어, 스왑 용도가 아니고 그냥 에, 그 가두리 펌핑 용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9,985라고 되어 있지만 어 그냥 어 6달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래소에서 MCO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어이 스왑 비율 1대 27.64 그러니까 내가 MCO 토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은요 CRO 토큰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대략적으로 뭐아 CRO 토큰 그 가격 대비해서 어 약간 환전을 해보면 은 어, 대략적으로 한 요런 비율이 나온다 한 6,000원 정도 나온다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교환이 되긴 하는데 어, 지금 대략적으로 한 6달러 정도 되잖아요 6달러면은 어, 7,200원 정도 되나? 그쵸? 어, 7,2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지금 거래소에서 스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 6,00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9월 2일까지 수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은 어, 보너스 물량 7,200원 선이 돼서 결국에는 9월 2일까지 수업을 해야지 지금 시장가격에 맞춰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아로 토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긴 한데요 어, 업비트, 원화상장, 바이낸스도 뭐 이렇게 뭐 지금 MCO 토큰이 있던 거래소에서는 다 CRO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CRO 토큰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은 아무래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거래소에서 수업하는 방법 이렇게 좀 어, 짚어봤고요 어, 저희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은 어, 보너스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지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CRO 토큰으로 이제 카드를 발급을 하는 그 서비스가 이제 지금 오픈이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좀 안정이 되면은 저도 이제 CRO 스테이킹하고 있는 물량 어, 그 예전 MCO처럼 카드 발급 받아서 그거 실제로 사용하는 거 어,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은 어,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일단 오늘은 어, MCO, CRO 그 스왑하는 그 내용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뵐수 있도록 할게요